들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업저려 볼까요? 예,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니라이 말씀 중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없거든요. 네. 또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네. 거룩한 사람, 네. 또 하나님의 사람, 네.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음. 성령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 네. 모든 걸 주시는 거고 전부를 다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아, 네.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오는 이것을 아들까지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으흠.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는 음.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는안 보이죠 네. 자녀들에게 부모가 사실은 자기 삶 전체를 기꺼이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고또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음. 보면 인생이 자녀 키우는 게 전부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자녀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나에게 주고 계시고 음흠.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음. 주실 그 하나님을 아멘.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을 업주리는 가운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부흥했다나 수련했든 많이 듣거든요. 음. 음. 그러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음. 우리가 구하는 게 가만히 보면 성령님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 음. 돈, 명예, 권력, 힘또내 어떤 거룩함, 의로움 네. 네. 나 자신의 변화 이런 걸 많이 구해요. 나 자신의 변화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절대 <웃음> 조, 좋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아무리 변해봤자 음. 아, 그 어차피 육은 육이거든요 음. 물론 내가 변하면 훌륭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 음. 또뭐 인내할 줄 아는 성품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음. 근데 그게 에, 나에게 의해 나의 변화는 결국 도로 육이기 때문에 음. 이제 그게 또내 의가 될수 있고 음. 또 그러지 않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시가 되고 정죄될 음. 수 있고 어, 내 마음이 공허해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모든 걸다 사람이 할수 없는 걸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아멘. 네. 성령님은 그냥 내가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 양선 온갖 열매도 다 맺게 하시고, 음. 성령님은 내가 할수 없는데 음. 이 세상을 이기게도 하시고 음. 또 자유케도 하시고, 성령이 주의 영 있는 것은 자유가 있고 음. 상황은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케 하시고 네. 또 보이는 것으로는 후퇴해 가는데 새롭게 되고 더막 네. 건강하고. 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음. 모든 게이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율법, 율법은 반드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 성령님은 생명에 이르게요. 이게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음.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저절로 생명을 풍성하게 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게 성령님이고, 아멘. 어, 우리는 잘못 구해도 음. 응답을 안해 주신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고 더 좋은 성령님을 주시려고 아멘. 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음. 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게 보이지만 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구할 때 나는 네가 구한 걸줄 수가 없어 음. 나는 성령을 줘야 돼 음. <웃음> 그게 진짜 복이니까 어, 너를 깨끗해하고 자유케하고 너를 평안하게 하고 음. 어, 너를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 속에 음. 가하게 하고, 네 힘, 네 능력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나의 힘, 나의 평안, 나의 능력을 음. 나는 줄수 밖에 없어. 아멘. 그 구하는 자에게 나는 성령을 줄수 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신지, 내가 잘못 구해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걸 주시지 않고, 음.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주시는 과정 음.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과정도 성령 주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아멘. 이 아픔의 과정도 성령 주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진짜 행복 진짜 자유를 주시는 과정으로 음. 하나님은 모든 걸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음. 여러분 혹시 잘못 고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음. 또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볼때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자기 자신의 사랑, 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성령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아멘. 깨닫는 아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